음 만 갖다 주면 되는 건가요? 아야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 지나갔는데, <웃음> 그냥 갔는데, 이거 죽어버린다고? 이 작은 열쇠는 어디서 쓰는 걸까? 실했다아니오 눌러야되는데 넷 실수해버렸네 아 열쇠를 주는건가? 아 열쇠를 주는거구나 아마 그런건가 모르겠네 맞겠지? 열쇠를 주면 되겠지 자유야, 자유라고? 고마워. <목소리> 책이 사라졌어. 곧 열렸겠지. 오오. 첫 장. 어, 이 스스로로 만족한 약거러분. 어디 보자. 문을 만족한 거야? 어느 문을 고를 수 있, 고르기로 한 거, 한, 왼쪽 문을 고르면 재밌는 일이 일어날 거야. 어느 문을 고를 거야? 한 마, 한 쪽만 고를 수 있어. 왼쪽 어? 은 잠깐 즐거운 일이란다 했죠? 왼쪽 오른쪽이야 어 어... 그러네? 왼쪽 골라야 됐네? 왼쪽 골라야 됐네? 세상에 왼쪽 골라 했어야 됐다 그 왼쪽으로 게요 바람공을 했다 못받고 도망쳤 야 떨려라 이분의소녀 가로 아줌마 가로 사라졌다 냈다 저글링 세트다 찾았어? 아 고마워 공융시장 이단에 네, 정말 재능 좋구나. 고마워 아리야. 내 이름 알아? 당연지 여기 는책도전볼 너를 알아. 넌 아주 유명하거든. 그치면 지금 움직여야 해. 쇼는 계속 되어야 한다. 그럼 뒤에 있는 분이겠죠 저장을 하고 이 뒤에 있는 분을 갑니다. 아이, 설마. 하지만 여기 뭐라는 거지? 알겠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아리아. 널 찾아서 죽일 거야. 약속하겠어. 뭐유 나쁜 사람이네. 죽인다고요? 왜 죽여요? 얘가 뭔제를 했다고? 그럼 죽인다는 뜻이야지. 어이, 피다. 제 밑에 층으로 가라했어. 이책을 읽어본 적 있어, 정말 재밌는데 스때트제 재밌는 거 좋아해, 기분 좋. 오래지은 <목소리> 건 계속해서 조심스레 수색끼기 도서근 탐험했습니다. 아래 진실 아리아는 진실 밝혀내고 싶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날까요? 아직 알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앉아서 이야기가 어떻게 돌려나는지 지켜봐야겠지요. 소녀 가로, 아줌마 가로, 안녕. 자꾸 그 선물을 주려고 왔어. 스페이스 에세이 뜨겠다. 카드 보기보다 유용할 거야. 오, 어, 저장 여기 있다. 이 방에 비밀 통로가 있어. 너가 찾을 수 있을까? 찾으면 돈 줍니까? 오케이. 너 찾으면.. 내가 찾아본다. 딱 봐도 여기 그지 그래 딱 봐도 여기야. 있는다. 책에 카드 한 장이 들어있네. 글로베이스에 찍겠다. 찍요 찾았어. 그거 바로 저자. 글로베이스 스페이스에. 어, 그럼 정면이 인가 아니요. 음. 조정했으니까 한번 가보자. 예, 어? 저희는 하나 물건을 갖추고 있고 각 인원들 기준이 쓰여있는 곳으로 갈리 표지하고 꼬 있어. 과이 어디에 있는 걸까? 하여튼 생각했는데 아직도 모르겠어. 주황색과 보라색 두 가지 인형이 있어. 하지만 전부 믿을 필요는 없어. 사실 둘 중에 한 가지는 주인형 거짓말을 좋아하거든. 이걸로 계속 맞으면서 해야된다고? 아 너무 어려워 뭐가 뭔지를 알아야되는데 모르겠네 보니까 이 끝인가? 여기가? 쿨레 고추에 어서와 원치 상품 보도가시라 단 간단해 간단해 게임하면 돼교충에 설명해주겠어 어쩔 수 없네 잠깐만 저장을 안했단 말이야 이분도 보여? 어느 순간 순서로든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들어가고 나면 수습기 푸절해 정당은 방안을 찾을 수 있, 있는 무언가야. 음. 답을 모르겠다면 방 주문조사 해보도록 해. 규칙은 이래 간단하지. 방안에서 기다릴게. 나는 나이가 들수록 자기의 작아진다내 이름은 무엇인지 아나? 가대다 땅초다 선물이다 이 새끼 정도로내 내 곁에 두지 않을거야 기자로 식물 음...뭐지? 시간 이럴줄수록 작아진다 뭐가 있지? 작아지는 게 있다? 양초 어, 음, 여기 그거였구나. 여기중에 선물, 이 그럼 여기 깼으니까 나가고, 이제 여기. 지식의 열쇠이면서 새의 세계를 만듭니다. 어떤 자의 사람들은 내게 흥미를 적고 다른 사람은 지루와 함께 찾습니다. 내네 이름은 뭘까요? 의자 정득 식물 생태 시계인가? 정도 물 상자. 힘살 쓰는 거다 적어보자 책 잠깐만 이건 책이야 책일 거야 보면 그렇지 음. 오우 등장비자 없었다고 저기 바로 가까이 밥이 있는데 난 다리 없어서 똑바로 설수 있지 의자 아니야? 다리가 많잖아 아, B자로? 응? 다마셨는데 어? 물 빨간색 물 이 지금 너 너게 보이지 않아도 이방 안에 있다고 생각해 둘게예다보너 뭐 안에 있어 나 안에 있다고 아이템 없인데 아리아 심장 아니야 마음 뭐지? 뭐가 있을까? 생각해봐야지, 이거. 아, 아 뭐가 있을까? 음. 뭐 있지? 심장? 심장인가? 아니겠지 하고 있었는데 한번 해보자 어? 맞았어 그좀못 풀었네. 자 여기 상이야. 너뭐라고 하트 에이스.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뿐 아니야. 책으로 즐길 수 있는 게 아니겠어? 응 그래. 책이 좋은 거야. 저런 부끄럽게. 나도 개의 공부는 다 모은 것 같은데. 에이스는? 이걸 한번 가보자. 저장도 그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 맞는 거로 끼우면 되는구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음. 한칸더 올라가야 되나? 아닌데? 아, 거의 한 군데 안 열린 못간데있 지? 2층안 가지 네.